할머니는 거 아빠도 키수 있나? 여기여 뭐야? 이날이 있어, 아, 깔아있어. 졌어요 해요 서울에서 데려온 아이들입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서울은 지금 모종식기에 한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이도 세 번째 도전입니다 거름이 문제인 것 같아서 거름을 많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파는 조금 더 있다 뽑으려고 놔뒀고요. 이렇게 오이를 5개를 심었습니다. 천원에 하나씩이고요. 작은 거는 천원에 두개 주고 샀습니다. 이렇게 물을 줘서 살짝 뿌리를 펴줬고요. 위에서 흙을 살살 덮어줬습니다. 왠지 뿌리를 누르면 뿌리가 다쳐서 성장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제 생각입니다. 한번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지켜봐주세요. 얘는 단호박입니다. 제가 단호박 먹고 씨를 화분에다 찔러뒀더니 싹이 이렇게 두개 나와서 데려왔는데 좀 일찍 데려온 것 같아서요. 추울 것 같아서 이따 비닐로 덮어 놓고 갈 겁니다 이번에도 뿌리를 살살 펴 가지고 물주고 살살 덮었습니다 그냥 제 느낌입니다 너무 꾹꾹 눌러 가지고 얘네들이 뿌리를 뻗질 못한 것같더라고요 제가 어차피 농사든 뭐든 다 노하우가 생겨야 되니까 3년째 또 도전합니다 <웃음> 이제는 느낌이, 올해는 느낌이 좋습니다. 잘될것 같고요. 여러, 저기, 유튜버에서 많이 또 보고 듣고 한한 대로 좀 참고해서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얘는 단호박입니다. 단호박 씨앗이 모종이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찔러 놓은 거 이렇게 나왔길래 데려왔는데 키만 크고 뿌리가 시원찮았는데 한번또 지켜보겠습니다. 매실은 꽃이 지고 이렇게 또 열매 맺기 위해서 이렇게 싸게 나오고 있는데요 약을 또 줘야 되는데 또 버텨 보겠습니다 약 주는게 너무 힘들어서 또 친환경으로 한번 또 버텨 보겠습니다 얘는 메뚜로박이고요 일주일 전에 구덩이 파고 가스 빼고 또 이렇게 심었습니다 체리나무도 이렇게 싸게 나왔는데요 지금 3주전에 심은 감자는 아직 소식이 없네요 언제쯤 싸게 나오는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싸게 나올 생각을 안내요 언제쯤 나오는건 어, 여기 하나 나왔네요 여기 조그만거 하나 나왔네요 아 아이고 예쁘죠 가지도 이렇게 세개 심었습니다 충청도 아줌마 말씀처럼 날씨가 추운지 이렇게 고개 숙이겠네요. 다 비닐문청 해주고 가야되겠네요. 올해 목표는 뿌리 살려서 심고 성장점에 흙 들어간거 씻어주고 밑거름 충분히 주고 두둑 높이 해주고 조금 유튜버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흉내는 데었습니다 이렇게 밭 두둑을 이용해서 옥수수도 심었습니다. 자, 두둑 끝까지 옥수수를 심을 생각입니다. 그냥 두면 이렇게 밭두둑도 풀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옥수수를 심어 놓으면요. 비가 오면 두둑 역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옥수수는 또 빗물에 깎여서 이렇게 뿌리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조금 밟아졌고요. 제 생각이고요. 자꾸 해다 보면 이제 노하우가 생기겠죠. 옥수수는 처음 심어 보는 겁니다. 이곳은 농약이 닿지 않는 청정지역 인데요 약이 안 닿는 곳이거든요 근데 풀밖에 나오지 않아요 딸기도 심어 놓고 했는데 여긴 또 움푹 들어가게 <웃음> 여기를 이렇게 물이 고이게끔 푹 파갖고 돌미나라를 심었거든요 어차피 아무것도 안심으면 풀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냥 심는 거는 무조건 심습니다 초보 농사꾼 딸기밭은 이렇게밖에 정리를 할수 없네요. 처음부터 두둑을 충분히 내고 딸기를 심었어야 되는데 이 농사의 진리는 두둑 튼튼히 밑거름 충분히 그 진리를 알것 같습니다. 겨울에 흙을 많이 덮어줘서 두둑을 만들어서 새싹이 위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추두둑 고추두둑 고추두둑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고구마 심었던 자리인데요. 경운기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고추두둑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그래도 3년차에는 제대로 그럴듯하게 두둑을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 5월 5일날 고추를 심으면 됩니다. 지면이 확 올라갔을 때 고추를 심는답니다. 감사합니다.